데 화장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화장터하고 우리가 영안실을 못 찾았어요 기운이 여기가 영안실이라면 은 이렇게 금방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가 근데 영안실이 찾기가 어렵더라고 희한하게 못 찾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아, 영안실이 못 찾겠다, 못 찾겠다 하니까, 시청자들이 제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영안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영안실을 못 찾은 것 같아. 아니면, 여기가, 만약 여기가 예를 들어 영안실이면은, 딱 들어가보면은 그래도 그 기운이 많이 남아있어서 좀 알거든요. 아는데, 우리 방송 여기서 할 때, 지금 내손 끝에 있죠? 저 정도에서 구신 대골통이 나왔었어, 저기. 저기서. 구신 대골통, 저기서. 저기, 저기, 저기. 그건 지금 우리 녹화 영상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구신 저 정도쯤에 있었어, 저 정도에. 지금 참 잠잠하다는데 와 뭐야 와나 감기에 난민족버렸다 나 아유 봐봐 사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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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은안 나오는데 계속 방구만 나와요. 방구만요? 네. 네. 화장실 저기에 와다. 이 미친놈아 나 진짜 나 완전 개 깜짝 놀랐다. 와. 와. 아와초 와. 와. 긴장 상태인데 지금. 겁나 놀랐네. 뭐가 지나갔었냐? 니 못봤냐 저기? 여자 뒷모습봤는데 나? 저쪽 건물 그쪽 말고 이쪽 이쪽 창문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창문 여자 뒷모습 봤었나 방금 내가 니 카메라는 앞에다가 해놨는데 내가 저쪽으로 돌려놔 봤거든 얼굴을 돌렸었거든 내 여자가 하나 이 줄에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여자가 하나 지나가서 와 뭐야 방금 칙칙 소리,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이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이 소리 들은 사람. 2007년도 달력이에요. 2007년도 달력. 2007년도. 7년도 달력. 어, 야, 빨리 잠깐만. 너또 움직였어, 방금. 뭐가 움직인 것 같다. 자꾸 숨네. 자꾸 숨어. 아. Awesome. <웃음> <웃음> 저기 중앙에서 구신이 자꾸 자꾸 그래 자꾸 자꾸 딱 저기에서만 가면 이상하게 좀 전에도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고 하필은저 자리에서 원래 배터리가 배터리가 원래 없었긴 해요 없었긴 한데 하필이면 또딱저 자리냐고 저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이층 올라가야 되는데. 소리죠? 뭐 소리야. 와 뭐야? <웃음> 묻혀서 같이 내 말이랑 묻혀서 방금더 소리 나서 말소리 듣들려 말소리 말소리 듣들려 말소리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왔냐고 그래.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왔냐고 그래 신발. 와, 무슨. 뭐 저리야. 소리 들은 사람. 어? 소리 들은 사람. 어떻 왜, 어여� 야찍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수순식, 물 한잔 마셔, 물 한잔 마셔, 물 한잔 마셔. 방구시이 들어 올라 있어, 수순시구시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들어간 데 있잖아요. 방금 들어간 데 우리 말고도 여기를 와 봤던 사람도 있을 거야. 저기,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소독 냄새가 나. 알콜 냄새. 알콜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 이거를 여기를 왔다 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음. 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 와 깜짝이야. 와. 길를 나오니까 지금 뭐 희파람 소리나 울음 소리 아무도안 들리네 이것들이 제가 오면은 꼭 이런다니까 내가 오면 Okay. 어? 저, 야, 저기 뭐야? 나가, 나, 나, 나 저기 어귀셨다 저거. 야, 들어마안 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여기, 야, 들어가지 마, 돼. 여기, 어, 귀여워 보셨다 저거. 이 맞지? 어, 어. 어 나, 나, 저, 안 돼. 들어가지마, 들어가, 저 있어, 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야, 들어가면 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저구석에 내가 봤어. 나 들어가지 마, 들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미소 그대로..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있어 천장에 여러분들.. 그대로 매달려있어 그저 천장에 천장에 천장에.. 천 위에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있어 지금 와.. 다 탔어 다 탔어 자꾸 우리를 따라오고 쳐다보는 꾸신들이 무섭냐? 무서우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러. 오바 그만하고 빨리 와. 가자. 무섭게. 서 기울따라는 무겁지 지금. 근데 아 너무 넓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나가줘. 나가. 좀, 나가.